Yeah. Yeah, no, no, no. <웃음> uh, do you also ride? Yeah. Okay. Uh, that's yours? Oh yeah. Oh uh, no no no. Uh, my, my scooter Okay. Is... a Okay okay. 아 okay. yeah. okay, okay. uh, 오늘 프랑스에서 스쿠터 타는 친구들이 한국에 놀러 왔어요. 어 청라에서 처음 만나가지고 라이딩 하려고 yeah. 이제 스쿠터 타기로 했습니다. <웃음> 그래. 옥탑네 플런스. Yeah. Uh, oh, 오늘 yes. 여기 청라에서 같이 모여서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uh, 이 친구들 지금 학생이고 인코리아 트래블? 트 교환 학생. 네, 지 uh, 네. 네. okay. I'm uh, in 한양 학교 a n 어, 서울텍. 아, 서울대? 서울텍. 서울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서울 National University. Oh, yeah. 아, 교환 학생으로 오면 how long time? Um, we arrived in September. So we go back to France in January. January? For 5 years o g o e t h i c Yeah. Yeah. Yeah. Ça, then fuck you déjà c'est la vidéo é t h i c e l l e doit y aller 6 a u s 그래서 오늘 청나에서 날씨가 조금 쌀쌀하지만 오타브 어, 타는 거랑 같이 이렇게 해서 영상을 찍어 볼게요. 했어. 추운 겨울에 청나에 왔는데 오늘 청나에 온 이유가 있죠? 남자 왜 왔어 여기? 그 외국인 불잖아 오늘 응. 외국인이랑 같이 타는 거야? 글쎄요. 잘잘 탔어. 아, 글쎄요, 그 뭐야? 아, 잘 타서 안탐 그냥 타는 거 보고 배워. 어? 영어 할줄 알지? 아니요. 중학교에서 아. 영어 배우자. <웃음> 공부 안 해요. 아 진짜. 이렇게 나와. 아맞구야 진짜. 거대하다 거대. 해 야, 오늘 날씨나쁘지않다 라이딩 하기졌 해가 나서마나 가려요. 얼마나? 얼마나? 마나마나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얼마 t 8 e 8에 아, h yo, y a h o to s a n d b r together. t <laughs> <laughs> ah, no, not, no. Uh, not really. Just uh, first the, the whip, yeah. then the bar. n a i r s t f i r h i s is with a right t h e one sense? Yeah. And a n d w a t e r whip? Ah, the bar yeah. uh, on t h e Other side. 로터 t 야 r w h 해봐, 유지. <교신이. 웃음> <웃음> to, to learn, y yes. e oh, is better, or harder? Uh, s yes, harder. Oh, 프리비도 쉽고 로터가데 네. 스위치가 안 되면 모터를 해야 되는 거잖아 응. 와. 아, 그거. <웃음> 돌아왔을 때 돌려야 되는데 리버스. 와. <웃음> <웃음> 야. 야. 야. 야. 어. 이거 왜 그래? 일이뉴가한 레일이 높이가 그렇지? 살이. 파고 나도 봐요. 어, 와, 스쿠터보다 지금 높이가 더높은데 지금. 여기를 한 20번 넘게 했는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 네. 10. 이거 여기 한여기안 걸어. 한이 정도에 뛰거든. 그러면 이건 760 0 여기 안에 여기 정도에 걸어 그러면 높이가 한90 80분 되는 거지 80에서 90 그지 그 정도를 뛰어서 거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오면서 많이 선아, 에? 방금 로토 본 소감. 말이 안 나와요. 너무 쉽게 뛰지 않아? 네. 오우 매 뭐가? 댓글 넓이랑 길이, 음적어아이 저거. 560. 아. 넓이 확실히 야 프로도 아닌데 오늘 재밌는 구경했다. 그지? 너무 쉽게 아, <웃음> 타는 거 보고 이거야, 이거. 놀랬지? 네. 감자 조금, 사실 이거, 이거 먹어, 햄버거 따로 먹던가 어? 네, 네, 네. 제가 먹던 네? 거. 어? 제가 종소가 네. 먹을까? 네. 야, 이거 하나 남았어? 네, 네. 어, 겨울에 다르겠지. 너무 무리해서 타지 말고 아까 교생이 봤지 네. 네. 갈비뼈 네. 나갈 네. 뻔했어 네. 리크, 네? 잠깐 봤는데 장난 아니지? 네 프로도 아닌데 네. 프로면은 저거에몇 배는 더잘 타는건데 아 드디어 옥타비뉴를 내려주고 오늘 옥타비뉴하고 친구랑 같이 청라에서 재밌게 탄것 같아요 어, 알고보니까 옥타비뉴 친구가 루카스래요 루카스 어, 그리고 스쿠터는 나탄한테 배우고 어, 자기도 그렇게 스쿠터를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싱글레일 좋아하고 스케어 사각으로 된 레일은 별로 안좋아한다고 하는데 어, 서울에 많은 학교들이스케어로돼있지만 그래도 새로 생긴 데는 라운드로 내 있는 레일이라서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친구들 많이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한국에 그러니까 한국 좋다고 어, 오타비뉴가 다음에 친구들 같이 온다고 하니까 시간 되면 또 내년에 같이 갈수 있으면 좋겠고, 어, 교환 학생으로 와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제대로 탈수도 없고 뭐그랬었던것 같은데 손도 다치고 오늘 너무 재밌게 탔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그럼 오늘 프랑스친구인 오타비뉴와 같이 한 라이딩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